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54회 월요일 방송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입니다. 규칙수입니다. 규칙수. 규칙은 대개 4연속 내지 5연속이면 규칙이 깨지게 돼 있죠. 그래서 그 규칙이 깨질 시기가 임박한 수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지난 2차에 헌터가 수집한 자료 중에서 제수에 가까운 약수에서 대거 출을를 했어요. 다섯 수나 출을를 했거든요. 복귀 방송할 때는 에그 커다란 거 하나씩만 보여드렸지만 그거에 따라서 또 작은 흠결들도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런 수들이 출를 했어요. 아주 많이 붙어있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난 이차에는 작은 흠결이었던 것들이 이번에는 다 4연속 내지는 5연속으로 넘어와서 이번 이차에는 규칙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규칙수가 4연속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2차서부터는 이제 약세로 들어갈 거라고 이제 헌터는 예상을 하는데 어, 이 규칙수는 어, 많고 적고가 관계 없어요. 많아도 어떤 때는 전멸하는 경우도 있고 적은데 어, 개수가 몇개안 되는데도 막세 개씩 4 개씩 이렇게 출하는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그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흐름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 이번 2차거 살펴보겠습니다. 1054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지난주 토요일 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 오늘은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입니다. 뜻이 아니고 어, 이제 규칙이 깨져서 제일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져 있는 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 약수로 일단 분류하는 수들이에요. 어, 지난 2 차에 헌터가 이 약수가 되고 출하는 바람에 이 규칙 수에서 3 개가 나왔고 어, 또 주중에 조사되는 약수에서 2 개가 나와서 총5 개가 출 했죠. 복귀 방송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어, 그래서 그 4연속 내지는 5연속을 헌터는 이제 깨질 시기로 보고 어 약수로 분류를 하는데 어그 4연속이 아닌 작은 음결들즉 3연속인 것들이도 많이 붙어 있는 수들이 출현했어요. 그래서 어 평상시 같으면 그 아주 강력한 제이수의 제수인데 어 그게 대거 출현해서 헌터가 어찌 꼼짝 못 하고 당했습니다. 이번 이 차에는 이제 어그그약 작은 흠결들이 작은 흠결들이 이제 사연속으로 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이차에는 아이 규칙수가 좀 많아요 사연속 이상의 규칙수가 어, 많다고 해서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그 그 적을 때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을 때 전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 규칙수 첫 번째 거는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5연속이에요. 어, 우측 사선으로 어, 5연속 올라갔죠. 42가 있습니다. 어, 5연속 수가 나올 시기가 임박해져 있는데 어, 지금 이번 2차 또 지금 장기적으로 안 나오고 있어요. 기다리면 안 나오죠, 기다리면. 어, 그래서 어, 지금 어, 조심조심 우연 속수는 다뤄야 되겠습니다. 어, 이 42는 또한 가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어, 한번 나오면 두번 죽고 한번 나오면 두번 죽고 당퐁퐁 당퐁퐁 이렇게 4연속으로 갔습니다. 42는 어, 약수, 약수 조건 두 개에 걸려 있어요. 근데 퐁당퐁당 자료가 어, 최근 들어서 2연속 나왔죠. 그래서 이제 어, 2연속 나오고 한번 전멸하고 또 2연속 나왔습니다. 지난 2차까지. 어, 그래서 퐁당퐁당 자료가 평소 흐름하고는 약간 어, 상이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어, 이번 이차에는 어떻게 되려는지 이제 약해졌을 거라고 이제 봐지긴 하는데 이번 이차에 퐁당퐁당 수가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개수가 많으니까 아무리 약수라 해도 일곱 개가 모이면 출 가능성이 높아지죠. 어, 그래서 주의는 어,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 우측으로 두 계단 타기를 하면서 5연속 올라갔어요. 5연속 수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 2 7이 출하면 이제 6연속이 되는 거죠. 어, 이것도 자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 여기는 이런 자료가 있어요. 여기는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죠. 그래서 2개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약수 조건 2개가 걸려 있어요. 다음은 규칙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역시 5연속인데요. 우측 사선으로 5연속 올라갔습니다. 44입니다. 이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5연속수요. 자 다음은. 어, 이렇습니다. 여기는 22인데요. 좌측 사선으로 어, 4연속 올라갔어요. 아, 거기다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퐁당퐁당 자료가 아, 퐁당퐁당 이 4연속 올라간 거예요. 이거하고 이게 이제 두개가 중복됩니다. 아, 5연속 수를 우선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퐁당퐁당 자료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은 어, 여기는 퐁당퐁당 사연속 올라가는데요. 여기는 2 9입니다한번 나오면 한번 죽고 한번 나오면 한번 죽고 이렇게 간 거죠. 아, 2 9요 이것도 헌터는 일단 약수로 다 분류합니다. 이번에는 어, 여기도 퐁당퐁당 사연속 올라갔죠. 어, 1 8입니다 아, 이것도 일단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이런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퐁당퐁당 올라갔죠. 어, 38입니다. 어, 퐁당퐁당 수가 이번에 5개나 돼서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연속출이라서 어, 시기적으로 볼 때는 전멸을 해야 오는데 어, 주중에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 38 퐁당퐁당입니다. 자 다음은 어, 이런 수가 있습니다. 퐁당퐁당 26이, 2 6에 해당 수인데요. 어, 역시 사연속 올라갔어요. 퐁당퐁당. 사연속 어, 올라갔죠. 자, 이렇게, 어, 퐁당퐁당 자리는 이제 다 보여드렸네요. 자, 다음은 이제, 어, 요거는 우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사연속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4연속 올라갔죠. 16, 17, 38, 17, 요번에 40이 나오면 이제 오연속이 되는 거죠. 이건 자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어요. 무사이트 제이공식이라고 올려놓은 건데요. 거기에 의하면 이게 제이수라고 나온 겁니다. 1, 2 2, 35, 6 제이공식에 의해서 나온 수들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현재 4연속 출을하고 있어요. 이 제이공식에 의한 거가요? 해당 수는 40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개가 이렇게 중복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 제2공식에서 나온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는, 어,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거 제2, 제 이번 2차의 제2수라고 이게 뽑혀져 나온 건데요. 아래쪽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내려왔어요. 4계단 내려왔죠? 어, 이거 34입니다. 해당수가. 어, 헌터는 약수로 일단 분류했는데, 한번 각자 가진 자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다음은 규칙수 11번째입니다. 여기는 이런 자료가 있어요. 좌측으로, 좌측 사선으로 사연속 올라갔습니다. 해당 수는 21이죠. 21이요. 다음은, 이거는 수직으로 사연속 올라갔습니다. 해당 수는 31입니다. 어, 역시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여기도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죠? 어, 30입니다. 다음은 여기는 좌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해당수는 9입니다. 다음은 어, 여기는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죠. 좌측으로 어, 4계단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어, 이번 이차에 역시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해당 수는 4입니다. 다음은 16번째 규칙입니다. 규칙수입니다. 어, 여기는 좌측 사선으로 어, 4연속 올라갔죠. 어, 해당 수는 24입니다. 24 다음은 어, 여기는 어, 역시 좌측으로, 좌측 사선으로, 사연석 어, 올라갔어요. 해당 수는 어, 17입니다. 17이요. 어, 지금 보여드리는 건 규칙수, 4연속 이상 된 규칙수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 처음 보시는 분들이 혹시 제일수로 생각하실까봐, 어,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이것들은 이제 규칙이 깨진 시기가 이제 임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가능성이 이제 높아져 있는 건데, 어, 매주 1개에서 3, 4개 정도씩 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역시 좌측으로 좌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해당수는 25입니다. 다음은 이거는 우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죠. 해당수는 35입니다. 하나 둘셋넷 4계단 올라갔죠. 자, 다음은, 여기도 좌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해당 수는 16입니다. 어, 좌측 사선으로 4연속 16이 출하면 이제 5연속이 되는 거죠. 다음은, 어, 해당 수가 36입니다. 이거는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총 이번 2차에는 21개입니다. 일반적으로 11개에서 16개 정도가 일반적인데, 지난 2차에 복귀 방송에서 헌터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2차에는 약수들이 대거 추를 해서, 작은 흠결들까지 많이 붙어 있는 수들이 추를 해서, 그래서 이번 2차에는 이렇게 규칙수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헌터가 지난 2차에 얼마나 그, 어, 약수한테 당했는지 이제 입증이 되죠. 이렇게 이번에 차 이렇게 규칙수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 이 규칙수가 많다고 해서 많이 추라는 건 아니에요. 어, 전에 22개인데 22개가 전멸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 흐름대로 가요. 흐름대로 지금 3개 3개씩 나오기를 지금 사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 세 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약수가 강세인 거예요. 세개네개 강세일 때세개네개 나오거든요. 근데 세개세 3개, 개씩 지금 4, 4주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약수가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약수가 약해진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전멸할 시기도 됐고요. 그래서 어이 21개가 오히려 전멸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개 내지 두개 많으면 세 개까지도 이제 출할 하겠는데요. 어, 일반적으로 어, 안정적인 필터를 하려면 0에서 3내지는 0에서 4로 하면 안정적이고요. 어, 공격적인 필터를 하실 분은 0에서 2 또는 1에서 3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체, 최근 들어서 어, 이 약수가 강해봤자 3주인데 어, 지금까지 이력으로 볼 때는요. 그런데 어, 지금은 강한 상태로 지금 4주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 변화가 이상 이상이 생겼어요. 아 어, 퐁당퐁당 자료도 지금 흐름이 어, 흔들렸고요. 어, 이렇게 흔들리면 어그한 2, 3주 이렇게 흔들려서 갑니다. 대개 이제 어, 그추천기그 호구 호, 호기가 바뀌거나 이럴 시기에 가끔 흔들려요. 가끔 호기가 바뀐다고 해서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어, 그래서 어, 가끔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 자료는 이제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또 맞아 들어가요. 로또가 늘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꾸준히 살펴보면서, 어, 가면, 이제 큰 흐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 헌터, 어, 자료상, 어, 흐름, 저, 뭐냐면, 복귀 자료상, 어, 현재 흐름으로 볼 때는, 이제 약수, 이 약, 이 규칙수가 이제 약해지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각자 수집한 자료하고 잘 비교하셔서, 어, 유용하게 사용하시니다